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든 남편의 입장 힘든 아들의 입장에 처해 계신 남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될 그런 이야기들과 꼭 필살기를 쓰셔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가족 모임이든 명절때가 되든 시댁에 아내와 함께 가게 되면 요 절대 부엌에 들락거리지 마세요 시어머니와 내 아내가 같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내 아내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가면요 아내는 더 불편해요 차라리 아내를 방치하시고요 집에 돌아오셔서 아내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남편들이 도와주거나 챙겨주는 것들이 좋을 수도 있어요. 내 와이프가 어,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내 엄마가 그런 걸 질색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굳이 가서 도와주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아내를 잘 아는 사람도 여러분이고 내 엄마를 잘 아는 분도 여러분들이니까 그건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종종 내 부모님이 아내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던졌을 때 아내 편을 들어서 그걸 방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부모님 앞에서만큼은 아내를 방어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아내 입장에선 더 힘들거든요. 아내는요, 그럴수록 부모님이 더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내 편 드는 행동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미 고부간의 갈등을 조금 경험한 남편들이라면 아내에 대한 무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 명절이건 가족 모임이건 어떤 행사든지 간에 그 일을 다 수행한 다음에 아내가 조금 불평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무한 감사하는 마음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활용 방법 중에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명절에 남편 집에 아내가 가게 되면 요 아내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관심사 하나는 언제 내가 이 집에서 친정집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기 집에 갔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처갓집에 간다는 계획들이 별로 없어요 분위기 봐서 대충 시간이 된것 같다 싶을 때 그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게 아내들한테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내가 1년을 살게 될 건지 10년을 살게 될 건지 그걸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아내는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아내하고 요 사전에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에 우리 집 가면 몇 시에는 정확히 출발한다는 걸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가자가 아니라 점심 먹으면 한시에는 출발할 거야. 한시에 칼같이 약속을 지킬게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1시 5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5분은요, 아내한테 2시간, 1년, 2년, 어떻게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1시에 출발하기를 했으면 12시 반 정도에는요, 남편분이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무슨 작업이냐? 멍청하게 처갓집에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자기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내한테는요 시어머니의 눈총을 받는 행동이 될수 있거든요 그럼 아내가 눈총을 받지 않게 하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급하게 지금 나를 찾아요 내가 없으면 안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떠나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아내를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내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내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처갑집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일 때문에 떠나게 됐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서운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 그래 그래 빨리 가봐 일이 급하지 이렇게 배려를 받거든요. 그럼 아내는 훨씬 홀가분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출발했으면 친정에 가는 동안에 아내의 피로를 많이 풀어주세요. 이야기든 편안하게 잘수 있든 뭐든지 아내를 더 이상 부리지 마시고 계속 무한감사하는 마음으로 친정집 가는 동안까지 에 계속 서비스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친정에 갔으면 대부분 남편들은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별로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주무시고 계시거나 TV보고 계시거나 이런 시간을 많이 하애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남편도 아내처럼 노력을 해주세요. 장인어른과 이야기를 하고 장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처갓집 식구들하고 자꾸 융화돼서 애써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내가 쉬고 있을 때 처갓집 식구들에게 내 아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제 아내가 정말 대단하죠. 이런 말들을 처갓집 식구들에게 해주세요. 그건 팔불출이 아니거든요. 그 말을 아내는 멀리서 들어요. 들으면서 시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조금씩 조금씩 삭히게 되거든요.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게이지가 올라가 있던 아내의 그 스트레스가 점점 낮아질 수 있고 집에 와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한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다 하 보면 명절에 고부간의 갈등들이 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요령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말고 근본적인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내 아내를 죽도록 미워해요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제발 효자 아들과 좋은 남편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욕심을 내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내를 미워하는 상황이라서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 입장이라면 본인도 중간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재를 해도 계속 싸움은 끊이지 않을 거고요. 나부터도 지쳐나가서 두 사람을 놓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필살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필살기는 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죽겠을 정도로 내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될것 같은 상황일 때 나를 망가뜨려서 최소한 생존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에요 엄마가 아내를 정말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 골이 너무 깊어져서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그럴 때 필살기를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벌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시어머니가 다가서지 않는 한이 관계는 붙을 수가 없어요 이미 아내는요, 시어머니에게 가까워지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밀어냈거든요. 다가설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내 필살기를 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공정심을 갖거나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벌어진 둘 사이를 가깝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아들 땐 나만이 할수 있는 그 방법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을 망가뜨리세요. 내가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 나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일을 벌렸다가 크게 망했어. 그래서 빚이 많아졌어. 그래서 지금 내 아내가 돈을 알아보고 직장을 다니고 너무 힘들어. 근데 잘 참아주고 있어. 엄마, 나돈좀 빌려줘.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등짝을 맞겠죠. 귀사대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는요. 내 아내가 좀 불쌍해질 거예요. 내 아들의 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함부로 상처를 주기가 어려워질 거라고요. 이 필살기를 쓰면요. 난 불효자가 되고요. 내 부모는 크게 상처를 받거나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중간에 낑겨서 힘들어하던 내가 둘이 이혼을 해버리고 가정이 파괴돼서 받는 충격이나 스트레스보다는 덜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둘 사이가 고부간의 갈등이 좀 사라지고 가까워졌을 때 그것을 회복했다고 그렇게 이겨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는 계속 잘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아픈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감내해야 온전히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고부간의 갈등이 깊지 않다면 굳이 필살기를 쓰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러다가 이혼하겠어 이러다가 정말 가정이 파탄되겠어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이라면 내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고 시도해보는 것도 조심스럽게 저는 추천드려 보고 싶어요 어머니와 아내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난 아내와 살고 있잖아요 이 아내를 살려놔야 내가 어머니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유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키를 쥐고 있는 어머니에게 동정심과 연민의 정을 아내로부터 느낄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는 방법 한번 선택해 보세요. 물론 이런 문제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게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 이미 벌어진 상태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화목한 과정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